치 우와, 아, 올라갔어. 감식아시가 물어. 오, <웃음> 아, 아봐시가시 어? 갑자기 네, 이렇게 해 달라는 어. 이런 사람 처음이야. 불로 너... 간데 언니한테 간대. 응.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언니 그렇게 있으면 응.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만져 줘 봐. <웃음> 겨드랑이도 만져주고. 아 진짜? 하지마. 이거 만 어? 좋아해? 어 엄청 좋아해. 만짜어 엄청 좋아해. 만져라고 들잖아. 응, 아니야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니야. 난, 왜 그렇게만지. 아좋 아이즈. 하 나고자 나고자 공주이야 봐. 이게 어디 만 어디 만져? 내시계 내시계 쓰면 돼. 겨드랑이 드는 거 봐. 너왜 지나치는데? 공주를 잊어버렸어. 하그렇게그렇게 이렇게 야 되는데 공주를 렸어지대 너는 그렇게 하지 말래. 네 손을 보여줄래. 옷이 그렇게 싫대. 네 옷이 싫대? 어하지 그렇게 해. <웃음> <없대>? 갑자기? <웃음> 아직 옷이 싫다고 나도 너 싫어. 뭐라고 했냐고? <웃음> <아유>. <웃음> 싫다니까 화내니까 뒤도서 화낸다 야. 어, 화났어. 조심해. 조심해. 어? 아니야. 누가 뭐 그래. 너가 화내면 얘도 화내잖아. 미안해. 미안해. 이제 화났어. 아이해 봐봐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아예 피좀안전 피셨는데 얘 화났어 어 누가 그랬어 유진이가 그랬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유진이가 그랬대 어 유진이 <웃음> 어 서러웠어 아까 <웃음> 서러웠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제가 원래 질투가 엄청 크네요 아, 너도 만져줘 공주도 만져줘 테시리언은 조조 군지. 응. 띵가 띵가 띵. 무섭지? 너 조금. 나 조금 무섭지? 무섭긴 뭘 무서? 쟤 너무 좋아하는데. 당신은 미친 날고 있습니다. 가 띵가 띵가. 띵가 띵가 시어 봐봐. 좀 시어 봐봐. <웃음> <제일 웃음> 좋아해. 야호 마음 바쁘지만 느린 느이 노래. <웃음> 승이고 <웃음> 태식이 너무 좋아, 아이고, 좋아.